이런 광채 때문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진짜 푸석푸석한 내 피부에 극약 처방을 내리고 싶을 때는 진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광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리 아무리 집에서 홈케어를 한다고 해도 건조하면서 쩍쩍 갈라지는 그리고 세수하고 딱 나왔을 때 뭔가 땡기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정말 피부과를 꾸준히 가지 않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오던 극약 처방을 저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꾹 샤워를 하고 나오던지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정말 쩍쩍 갈라지는, 막 땡기고 막 그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겨울에는. 그럴 때는 진짜 피부과를 가서 정말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지 막 광채 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어? 집에서도 광채 나면서 뭔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구나. 뭐, 당장 뭐, 내일 약속이 있던지, 소개팅이 있던지. 그럴 때, 아, 좀 요즘 관리를 못했어.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극약 처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샤워를 하고, 제가 토너하고 딱 세럼 정도만 바른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제품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없으실 텐데, Bv랩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처음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미 정말 수많은 어, 통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사용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에까지 닦닦 긁어가지고 이렇게 닦닦 긁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끝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이거 끝까지 파서 쓰고 있거든요. 바로 새 제품을 지금 막 뜯었는데. 제품인데 지금 기존에 봐오시던 가희 제품 아시죠? 그가희 제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가희 제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요. 출시도 가희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출시됐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쿠알란 세럼 스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스쿠알란. 그러니까 식물성 스쿠알란이죠. 그 스쿠알란 오일이 70%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면어 뭐 추출물인 피디알렌 성분과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다는 소이 이소플라본 성분과 함께 저분자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고요. 5종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보습력을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는 세럼 스틱이에요. 정말 부드럽게 발리는 거예요. 뭐 가이 스틱을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에 딱 올렸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얼굴에 올렸을 때 되게 간단하게 뭐 손으로 바르지 않아도 쉽게 쉽게 바를 수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바르자마자 광채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 정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초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 보습막을 한번더 씌워주는 거예요. 이 제품이 입술에도 발라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메이크업 위에도 살짝살짝 살짝 올려도 되는 타입이라 만약에 메이크업을 했는데 너무 메타다 그랬을 때 위에 살짝살짝 살짝 올려서 이런 주름이라든지 건조한 곳에 톡톡 올려서 광채를 살려주는 스틱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기초를 딱 구매하기 전에 보는 게 뭐냐면, 제조사. 제조사를 항상 꼭 보거든요. 뭐, 성분도 보지만, 제조사를 딱 보는데, 여기에 제조사가 코스맥스에요. 뭐, 코스오,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인터코스. 좀큰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위주의 회사들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이 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봤던 회사고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저는 꼭이 제조사를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제조사도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채가 엄청나게 돌아요. 가 그리고 엄청 촉촉해 자고 일어나면 와 이거 어쩔 제가 이것도 써보고 다양한 스틱티를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은이 성분에 있어서 식물성 스쿠알란이 7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스틱 중에 어떤 성분의 오일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려 식물성 스쿠알란이 70%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뭐 소이소플라본, 그 여성호르몬과 정말 유사하다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연어 추출물 p d r 렛 성분이 너무 좋아. 워낙 지성이신 분들은 저처럼 막 이렇게 대놓고 슥슥슥 바르시는 것보다는. 좀 소량을 손에다가 올려서 요렇게 요렇게 바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긴 하나 그 리뷰를 한 이후에 한번더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진짜 중독성이 높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이 콜라겐 마스크팩이에요 아로셀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제품이 기본 베이스가 인체제대열 세포배양액 리포좀 함유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특허를 받은 강스텐바이오의 GDF-11이라는 영세세포라 불리는 인체제대열 세포배양액이 들어가 있고요 10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고 이탈리아산 저분자 콜라겐이 또 함유되어 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12가지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분부터 정말 착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자체가 별명이 있어요. 탱탱콜라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리뷰를 한번 남겼듯이 정말 한번딱 쓰고 나면 약간 진짜 끊을 수 없는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뭐 다양한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이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은 딱 이거라고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로 정말 많이 노출을 했었던 제품이기도 해요 메이크업을 해도 그 메이크업을 뚫고 나오는 그 광채가 있어요 그 광채가 끊을 수가 없어 이게 리뉴얼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리뉴얼 됐는데 일단 수량은 똑같아요 어, 한 박스에 4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이 35,000원이에요. 한한 팩당 8,500원 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은 마스크팩 찍고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입소문을 타서 인스타그램으로 공동구매로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제가 그 공동구매로 꾸준히 구매를 해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기존의 디자인보다 조금 컬러가 좀 바뀌었고요.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중량이 바뀌었어요. 이한 팩에 진짜 무려 42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 마스크팩 중에서도 제일 최대 중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 리뷰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트팩이 아닌 요런 겔 타입의 마스크팩이에요. 요런 응? 겔 타입의 마스크팩 렇게 근데 제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일반 시트팩을 딱 열었을 때는 진짜로 쭉쭉 흐르는 그 에센스 때문에 딱 꺼내자마자 얼굴 막 올리기 바빠요. 근데 요거는 딱 꺼냈을 때 요렇게 딱뚝 떨어지는 이런 겔 타입의 마스크팩이에요. 일단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쿨링감이 있어요. 보통 우리 마스크팩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되게 차갑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딱 올리자마자 그냥 쿨링감이 확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팔에 올렸죠. 그리고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확 흔들어도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이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얼굴에 붙이시면 되는데 위에 올리는 거죠 묵직해요 딱 올리자마자 아 묵직하다 되게 두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콜라겐 마스크팩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두껍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저는 위에부터 좀 붙이는데 뭐 위아래 상관없어요 순, 순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남아있는 조각? 조각들을 조각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빈틈없이 메워주고 일반적인 시트팩 같은 경우에는 30분? 15분? 뭐 이렇게 15분에서 30분 사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콜라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자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수면팩식으로 붙이는데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떼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붙였으니까 제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투명해질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누워서 핸드폰으로 찍어 보고 뭐 카메라도 켜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붙인 지한두 시간 정도 됐어요. 아까 불투명했던 이겔 타입의 시트 자체가 지금 투명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유효성분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시간 정도 돼서 아직 다 이렇게 아직 촉촉하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정말 넉넉한, 자기 전에 이렇게 수면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쪼쪽으로 들어서 여기가 튀어나온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유효성분이 흡수된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떼어보도록 할게요. 광채 난리 난리 난리! 지금 보이죠? 이렇다니까요 진짜 마스크팩 딱 떼어내는 순간 여기에서부터 피부 전체가 광채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퍼석퍼석 해가지고 막감뭄났던그 피부가 진짜 다음날에는 완전 광채 뿜뿜. 그냥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거나 친구들 딱 만나는 순간 그러죠. 너 피부 에뭐 했어? 너 피부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사용하는 순간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진짜 마약템이에요. 제가 이제 잘 거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제 피부가 어떤지. 아주 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자다가 깼거든요 일어났는데 아침이라 지금 출근하기 전인데 지금 광채 보여주려고 지금 카메라 켰어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응. 얼굴 많이 부었다 광채 장난 아니죠, 진짜. 이런 광채 때문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진짜 푸석푸석한 내 피부에. 극약 처방을 내리고 싶을 때는 진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 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광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늦잠 잤어. 어떡해.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광채 포기 못해요. 안녕. 나 이제 출근해야겠어요. b y